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요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싸우는 건데요 그걸 피하고 싶으면서도 우리는 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은요 싸우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하기도 하는데 혹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나나 내 상대방이나 그 싸움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또 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요 우리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안 싸우려고 혹 싸우게 됐을 때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왜 자꾸 이렇게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요 명백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요 사실 싸움이 아니라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입장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정확히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사람은 계속 사과를 할 거고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주거나 말거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싸움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명백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요 나도 나 나름의 어떤 서운함 내 상대방도 내 상대방 나름의 어떤 서운함 때문에 냉기류가 흐르다가 그 냉기류까지는 요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인데요 냉기류가 흐르기는 하지만 싸움까지 쉽게 번지지는 않겠죠 왜냐면 나도 그렇고요 내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자칫하면 싸울 수도 있다는 라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누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나 내 상대방 둘다 동일하게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는 요 싸우기를 원치 않고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우리가 싸우는 일들은 요또 생각보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을 때 우리 감정이 되게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격하고 심하게 싸우게 되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내 네,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것 같거나 격하게 반응을 해서 급 서운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상대방의 기분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논리를 펼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연인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멜로드라마인데요 분명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우리 둘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보기 시작했던 그 드라마 장면 속에요 남자 주인공이 너무 로맨틱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걸 보고 있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어쩜 남자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쩌면 내 남자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이 있다고도 할수 있겠죠 물론 내 남자친구에게 그런 바람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그 장면을 보다가 와저 남자 진짜 멋있다 저런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라고 감탄을 했어요. 나는 정말 그냥 감탄이 나와서 한 말이죠. 근데요, 그게 진짜 감탄만 있었던 것, 정말 그것뿐인 게 맞나요? 아니면 감탄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은 내 남자친구에게 은연중에 너도 저런 걸좀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 평소에 내 의식이 묻어나온 걸까요? 만약에 요 전혀 어필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다면요. 그런 의식의 흐름이 없었다면 요 굳이 내 남자친구와 같이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에 그렇게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그 말을 나는 하면서도 요내 남자친구가 별 말이 없이 넘어가거나 혹은 그러게 진짜 멋있네 라는 동조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요 나는 남자친구를 지금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럴 의도도 없었고요 혹 있었다면 요 아주 조금은 요 나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 남자친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싶은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요그 감탄하는 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자 주인공이 저 정도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솔직히 남자도 남자지만 저런 여자가 있기는 할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남자친구가 하는 말도 요 정말 그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까요? 그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걸로만 나도 인식이 되냐는 거죠 아니면 지금 내 남자친구가 한 말은요 나에게 너도 좀저 여자처럼 저런 모습을 좀 보여 봐봐 라는 약간은 나를 디스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여자인 내가 아까 남자 주인공을 보고 감탄했을 때 그때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다시 건네준 말을 들으니까요 우리 둘다 지금 서로 묘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걸 덮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걸 참고 있다가 그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답답해지면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지. 또는 저런 남자라면 나도 저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이거 드라마잖아. 이런 말들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더 격해지면요. 그럼 그런 여자 만나. 그럼 그런 남자 만나면 되겠네로 반응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 둘의 감정은 요더안 좋아졌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했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별 의미도 없었고요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은 너무한 것 같고 그 진짜 의미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한테는요 그래서 이런 내 감정을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대화들 속에 내가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이요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라는 말을 하거든요. 각자 자기는 그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만약에요. 남자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나는 네가 필요할 때마다 다 신경 써서 챙겼고 맨날 피곤해도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항상 양보했잖아. 그리고 네가 삐져도 내가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듣는 여자인 나는 기분이 되게 나빠져요. 그래서 나도 내 입장을 설명해요 내가 그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런 걸 바라기 전에 한 번이라도 먼저 알아서 척척 해준 적이 있어 늘 내가 뭔가 요구를 해야 내가 말을 해야 그때야 마지 못해서 하는 척 하잖아 이렇게 우리는 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죠 분명 우리는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고요 내 기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상대방이 찔리거나 미안해져서 아 내가 그랬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나봐요 나는 지금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상대방도요 그런 생각으로 나한테 말하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둘다 지금 자기 기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둘다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해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까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 속에서 또 어떤 문제의 포인트를 찾으신 게 있을까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말들인데요. 늘, 항상, 매번, 마지못해 이런 조금 더 날카롭고 강력한 어감을 가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도발하고 있고요. 나도 그 말들로 인해서 도발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나봐요. 싸우려고 한건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남자친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잘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드라마를 보다가 요 남자친구가 요 멋진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봤다면요 와저 남자는 내가 봐도 정말 멋있네 남자가 좀 저래야 되는데 라고 말을 했다면요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요 아니야 너도 되게 멋있어 그리고 저건 드라마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여자인 내가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요 와 나도 저 여자처럼 오빠한테 좀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했다면요 내 남자친구가 에이 저건 드라마잖아 그냥 가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너는 저 사람보다 나한테 훨씬 잘해줘 라고 말해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면서 기분 좋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 우리는 또 싸우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자꾸 지쳐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가 요또이 사람과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감정만 자꾸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드라마를 보기 전에 우리는요. 분명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바랬던 것은요.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잘해보자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 방법들이 조금 서툴러서 과거에 싸웠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도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싸우고 나서 해결을 바라고 있는데 내 상대방이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싸움은 계속 격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명백백히 누군가 잘못했고 누군가 용서를 해주는 그 입장이 아닌 이상 만약에 우리 연인 사이에 이와 같은 답답함이 이어져서 힘들어졌었다면요 한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우리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